안녕하세요 한국에 여행 오신 여행자 여러분들 이곳은 한국에 있는 은천국제공항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이드를 맡게 된 유튜버 로젠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360도 VR 영상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WASD와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상하, 좌우, 시선을 이동해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, 다시 여기 봐주시고요. 화면에 화사쿄와 함께 MC를 봐주세요라는 영상 혹은 마크가 뜨면은 다시 제 쪽을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간단한 기본법을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한국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? 자, 여기는 인사동 거리에 있는 쌈지길이라는 건물입니다. 쌈짓기의 쌈지는 순우리말로 주머니를 뜻해요. 그럼 이 주머니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<웃음> <웃음> 1년 추억의 최적 2백이자 가 자, 인사동 거리에 와서 인사동 거리를 한번안 보고 할수 없겠죠? 강남, 명동과는 다르게 한국적인 멋을, 본인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. 이런 날은 나들이 가기가 참 좋은데, 어디 바람 좀 쐬러 가볼까요? 자, 한번 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겠어요? 이쪽을 봐주시고요. 이곳은 서울의 한강이라는 곳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날씨가 좋은 날은 산책을 하든가 아니면 캠핑을 하고 놀곤 하죠. 저쪽에 보이는 다리는 반포대교라는 다리에요 기네스북에서 가장 큰 노량군수로 등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바로 저쪽 멀리까지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볼수 있답니다 우리 이제 바람도 쐈으니까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? 마침 숨0자 임명식이라고 있네요 한번 보러 가시죠 한번 <목소리> 그대로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볼까요? 저쪽 보세요 응. 경회루입니다 응. 네, 360도 영상을 통해 본 서울의 모습은 어떠셨나요? 이제부터 한국의 여러 곳을 좀더 자세히, 여행을 좀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찬 영상들을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